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목적을 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객을 모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망 고객이 그 동영상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객을 모집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고객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하는지 생각해서 고객에게 행동을 촉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고객을 모집할 때 이렇게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유망 고객이 영상을 본후 바로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망 고객에게 행동을 제시하십시오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해도 유튜브를 통해 판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 다음에 취할 행동을 제시해야 하고 행동을 제시하려면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영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아마도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조회수를 높여 광고비를 번다거나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조회수를 억지로 증가시키려 한다거나 구독자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구독자와 조회수가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지표는 문의 건수와 상품 판매 건수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유망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홈페이지로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예약 사이트로 유도할 것인지 그것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것이 좋고 미용실같이 예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예약 사이트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고객을 어디로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제하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동선이너무 복잡하면 상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료하게 동선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영상의 끝부분에 유망고객이 취했으면 하는 행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라면 동영상 끝부분에 뭐뭐로 고민하고 있다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양식을 통해 마음 편히 연락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고민이 있는 사람은 신청양식을 작성하거나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취해야 하는 행동을 확실하게 말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I love YouTube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